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오천왕에 왔습니다 주꾸미배 탔습니다 오천왕은 잘 오지 않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침에 승선하고 화선하고 이게 좀 많이 복잡하고 조금 불편합니다 지금 시간이 5시 많이 채안 돼가지고 이제 인검하기 전입니다 요즘에 오천왕이 수심 깊은 데로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팔 어깨 아픈 걸 가고 하고 회수 좀 빠르라고 팔대 일자리를 좀 결착을 했습니다 주후에좀 하다가 어깨가 너무 아프다 그러면 우라노 그걸로 바꾸고 낚싯대도 조금 더긴른거반학스거 거 하나 구입했는데 그걸로 좀 바꾸든가 할만하면 그냥 하든가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일단 눈에 띄는 배만 한 수십 척 멀리까지 하 100척 정도 뜨겠네요 네, 싱크는 16호부터 시작을 합니다. 채비를, 애기를 두 개를 달았어요. 좀떠느러 갈까봐 싱크를좀 무겁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낚시대는 추천은 드리지 않습니다. 이거 제가 사자마자 부러졌기 때문에 저뿐만이 아니고 부러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여튼 낚시대가 4만원 안쪽. 릴은 이게 5만원 줬나? 장비가 장비가 10만 원이 채안 됩니다. 8대 1인데 어깨 아프면 스페어 갖고 왔으니까 교체하면 되죠. 첫 퀘스트인. 오호, 굉장히 깊네요. 날씨는 좋 사람한테는 좋은데 흐립니다. 내추럴는 네, 해가 좀체취하면더 좋아가지고 좋지만날 다시는 흐림이네요 허허. <웃음> 여기 네, 네. 네. 을좋아하로자줄잡아주세요 처음 감이 킬 때는 틈질하는 거죠. 네, 너무 적어도. 고추장 달고. 저 바늘은 추수에 구슬이 안 먹습니다. 철들이 좀버겁습니다 싸웠을까하다가 심리거 쓰는데 너무 가벼운 거 쓰면 날라가더라고요. 아 떨어지네. 왜 떨어지지? 아 이거 천질 안했는데? 와팔대일 미치겠네요 진짜 일단 100마리 사고 보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발에 힘이 남아있으면 그 사이즈가 조금만 더도 할 때에 비에서 오, 가보지가네요. 이거 요거... 너무 작다. 상해도 오, 선생님 괜찮으세요? 예. 어 이, 선생님 좀 아, 닦으시죠. 살짝 묻었 괜찮아 괜찮 나중에 동영이나. 여수 쪽가서 많이 잡죠? 저건 너무 작습니다 프로펠러 연결했나 보네. 아다 풀었는데. 알겠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사장님 라인 많이 날라갔네요. 네? 라인 많이 날라갔어요? 아니 괜찮아요. <웃음> 죄송합니다. 아니, 커피라도 좀 드시죠? <웃음> 아니 드세요 드세요. 예예예. 있습니다. 이제 줄을 1 8호로 올렸습니다. 애기를 하나 더달고 16호가 어, 낙하하는데 조금. 늦게 가라앉을까봐 애기 하나를 더 달고 호스를 하나 올렸어다 적응만 하면 전 오히려 무거운 추가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물론 너무 무거우면 어떤 게 쭈꾸미 감인지 잘 모르겠지만 20 반쪽까지는 충분합니다 내리자마자 쌍거리 하네요 아...팔데기 <웃음> 여러분 저기요 미으세요 비상거리니까 그 그렇죠? 아이고 이것도 갑오징어라고 너무 자, 쭈꾸미는 무조건 1년생이고, 가비는 살라는 참여 안 하면 2년까지 살죠. 그러니까 작은 가비는 방생을 하는 게 미덕입니다. 포인트 이동하면 좀 바꿔야 되겠네요. 힘듭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짧은 대로 선택을 했는데, 그래도 힘듭니다. 길면 훨씬 더 힘들죠. 작은 것 말이에요? 백록시가 나면 일단 스프를 엄지로 꽉 누르신 다음에 다시 감으세요. 감으시고, 그, 썸바를 누르셔서 천천히, 천천히 좀 풀어주시면 웬만한 건다 풀립니다. 왜저 기업이 저 기업이 한지 아시겠죠? 생고리라도 음... 이렇게 계속 나오면 어깨 빠집니다? 생고리가 자주 나와줘야 마스수가좀 나오죠. 8호에 저기 애기 두개 써도 감만 잡으시면 충분히 다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애기 두개추호스 올리는 거는 어느 정도 조금만 해보시고 경험이 좀 쌓이면 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처음부터 하시면 아예 감동은 잡고 이거 이도저도안 됩니다. 애기 하나로 꾹꾹 찍으시면서 펌좀느껴 주시더라도 애기 하나로 감 잡으시고, 어, 내가 좀 감이 잡힌 것 같다. 한 뭐, 세 마리, 다섯 마리, 열 마리, 뭐, 이렇게 잡아보시니까,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네. 하나 더. 되게 운 좋게 뒤에, 뒷자리에 서게 됐는데, 엉키지만 않는다면, 굳이 자리에 여행따지 아, 않으셔도 되죠. 다른 어종하고 달리 쭈꾸미만큼 모든 자리가 고루, 고루 비스한한조각를 올리십니다 바닥만 조금 흘리시더라도 너무 많이 흘리시면 옆에 분들 이름 없으니까 바닥만 놓치지 않으시면 가비. 가비 세 마리째. 큰걸 잡히든가. 조그만 것도 이렇게 묵직하니, 이거. 징글징글하네, 징글징글해. 으! 으이. 엑스세요엑 아니, 면 갑을 안 깎았어? 예, 어. 네, 아니, 너무 작아져요. 안 끼셨어요? 네, 예, 안 끼었어요. 예. 징글징글하다고 했더니 바로 쏴버려. 자, 갑이 좀 있으면. 가비도 같이 10월이면 응. 가비도 같이 커서 아또 새끼 같아 차라리 큰것좀 나와봐라 아. 쌍거리인가 그렇지 차라리 쌍거리면 그렇지. 파로로 올리기를 잘했네요. 수심이 깊으면. 너무 가벼우면 떠내려 가기도 하지만 좀 늦게 가라앉죠. 자, 배가 출렁거려도 내 처리대로 바닥만 잃지 않으시게 하시네요. 웬만한 파도 아니면 바닥을 놓치지 않으시면 좋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와... 한 25m 이상은 좋긴 오겠네 내림은 나오긴 하는데 수심이 살벌라 아까도 수심이 깊습니다. 여기 31m에요 <웃음> 어쩐지 <웃음> 31m 아이고, 팔이 부러져도, 팔대기를 써야 되겠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네. 차라리 광속 릴링이 난데. 이었었네요. 촉수가 오, 상거리는 다리가 지금 차백 마리. 아 쉬고 싶. 점심 메가 라도 다 올라와서 이렇게 떨어지면힘쪽 빠지죠 윗번을 트지도 못하게 하네요 힘이 빠지네요. 조리 때힘든 흔들리는 오, 거 보니까. 초보가 조금 지나시면. 잡아서 릴링해서 그 랜딩하는 것도 중요한데 쭈꾸미를 그 털고 다시 아 조금 앞으로 던져주시는 이 연결 동작이 좀더 중요합니다 점점 그 거기서 시간 많이 잡아먹으면 같은 마를 수를 잡는데 쌓여서 8시간 동안 꽤 많이 차이납니다 저과에서 선거리? 아이, 가위? 오우, 선거리도 아닌데. 나오긴 하는데, 수심이 깊으면, 한 300마리 잡으면 팔 빠지죠. 조심히 5미터만 더 놔줘도. 이번에 <놀람> <자. 윗번을 놀람> 크다코큰 거요 두 마리 큰 거두 마리네요. 그 400이 1짜리인데다 들어갑니다 아, 아 속이 더 시원하네 버벡에 담으니까, 미리 갖고 올 시간이 없네. 하나만 달겠습니다. 아, 팔이 아파서 안 되겠어. 아, 다 죽었어. 구슬에게, 오, 이건 괜찮다. 한 마리 챙겨볼까요? 음, 작다. 손으로 잡아보니까 좀 작네요. 아니, 금방 구슬에게는 갑오징어 안 먹입니다. 하려그랬 설커 카보 증 으로 나오 네요. 제 먹네요 왼팔도 아프지만 오른팔이 미치겠습니다 역시 기업이 높은건쭈꾸미낚시는참힘는것 같아요 <웃음> <웃음> 오늘따라 구슬 왜 이렇게 잘 먹혀? 파란색이라 그런가? 좀큰것좀한 마리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와, 이배 보이시나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한 50초는 넘,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럼한테 불러달라 죠 어? 에이, 어 이런. 자, 바라핀데 잘 됐습니다. 자, 어쩐 때? 어쩐 일 때예요? <웃음> 아 그래? 애들이 안 나가니까 달 찍히면 오니까 그렇지. 야받아 찍으면 나오는 거 마우라. 여기잡어자 그냥 1 8 언제 도착이할지 모르니까. 반기 바꿀걸? 다 죽었어 자 우라노 인쇼 시2 5.6대 1입니다 아좀 빨리 감아도 좀힘덜 들어가는게 좋은것 같아 아이고 와 역시 역시 달라 아 팔대기 쓰다가 오좀뜨있으니까 날라갈 것 같습니다 그렇지 오 이거 사이즈 이정도만 했으면 팔 빠지는건데 아 진작 바꿀걸 아우 음. 내렸다 올렸다가 겁이 안나네 요 팔대기는 한번 내렸다 올리는게 겁이 나는데 아, 좀 피치 좀 올려 보겠습니다 채비 편에서 말, 말씀드렸듯이 쭈꾸미는 6점대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5.8.1은 대좀 릴링 빨리 하시는 게 부담스러우시면 조금 좀 거부감 생길 수도 있고 6점대가 힘들어 덜 들고 배수도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저는 문어도 좀 자주 해가지고 5점대를 많이 쓰기 때문에 5점대가 편합니다 쭈꾸미갑가징어 문어 범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5.6 대1이 정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카디푸드 5.8 대1이 정도 6점대가 채 안되는데 오! 크네 배를 바다쪽으로 하시고 그렇죠! 어 쏩니다 배를 바다쪽으로 하시고 등쪽을 잡으시면 됩니다 야, 바다에다 쳐. <웃음> 그럼 난리나요 확 <웃음> 쏩니다 이렇게 어우! 방생사이즈 아닌가 한 마리 나왔어요 한 일곱, 여덟 마리 방생한 것 같습니다 일단 200마리, 200마리 잡았습니다 자, 시간이 11시 20분인데 원래는 한 10시쯤에 200마리 찍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오늘 마리수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 수심이 너무 깊어요 수심 부럽다, 진짜. <웃음> 너무 작습니다. 아또 갑오징어 네 이거? 또 열마리 아, 진짜. 여기 가비 받입니다 가비 받. 보셨죠? 가비 받입니다열마리 넘었어요. 사이즈만 좀더 컸으면. 그 부분에 또. 1마리 넘게 살려줬어요 네? 가보지 봐봐 네1마리 넘게 살려줬어 살려줬다고? 다요만에 아, 숟가락? 응 살려줘요 네와 보이시나요? 쭈꾸미 스캠입니다 이백기로한마 <목소리> <목소리> 어, 괜찮으세요? 네. 갑이랑 네. 저기랑 쌍싼거리라고 아니, 구슬애비도 잘 먹네, 가비가 집사람이랑 통화를 했는데 적당하면 가비 좀 잡아오라고 하는데 저건 진짜 담아가긴 참 그렇습니다 날씨 15분, 20분 정도 된것 같은데 생각보다 마리수는 얼마 못했습니다 누구나 잡는 300마리 잡을려나 날씨도 좋았고 어, 굳이 핑계를 대자면 수심 하나 있었는데 항상 축하한 핑계만 대지고 수심이 너무 깊으니까 되게 못 하겠네요. 오늘 25m 안쪽은 한 번도 단한 번도 안간것 같아요. 그냥 손심이던 짧은 데가 아니었으면 좀 어깨 좀 다쳤을 것 같습니다 팔꿈치 예보가 오런거그 정도로 많이 잡은 마리스나 아닌데 수심이 너무 깊으니까 30m 이하에서 해본 적이 없는 것같아 스포트를 슬스러기가해잖아요 여러분 장비에 그렇게 연연해 하지 마세요 이거 4만원짜리 초리대 부러진거 텃 가이드 수리 해가지고 150cm 정도밖에 안될겁니다 정확히 재보진 않았는데 가장 훌륭한 장비는 네, 팔이고 숙련도입니다 네, 지난번에 쟀는데 성경이 1.3일인가 1.5일인가 그랬죠. 그 정도면 거의 몽둥이급인데 그래도 연습만 더 있으면 어느 정도 2 0호추로도이만한 것도 다감 느낄 수 있잖아요. 활성도 좋을 때는 애기 두개 했을 때도 18호 2 0호추를 써도 감을 느낄 수 있고. 그거는 낚싯대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절대. 어, 댁에서 연습하시기 좀 뭐하시면 출전하셨을 때만이라도 좀 집중을 해보세요. 아, 강운터안 눌렀네. 구슬에기도 어두운 색도 밝은 색도 다 필요하다는 거. 입질이 없을 때. 아, 지금 꺾는 얘기, 고추장 얘기. 자, 이전 거하고 지금 거. 자, 딱 300이네요. 아, 그, 저는 파란색과 작년에는 파란색이 잘 먹히더라고요. 그, 당한 폭우 출조했을 때. 그리고 구슬, 큰 구슬, 20mm짜리를 두개 해가지고. 톡을 좀 크게 한 다음에 한쪽은 파란색, 한쪽은 축광, 페인트, 매니큐어 이런거 발라가지고 축광하면 좀잘 되더라구요 여러번 칠하니까 그리고 가비를 나오는 족족 방생을 했는데 그 작은 녀석들 잡으면 쭈꾸미의 뭐 몇배 정도 되니까 지퍼백 한팩 정도는 더 나오겠죠 뭐 여수나 녹동 이런 데는 시작했다고 하는데 서해권은 아직은 시알이 잡니다 소식 전해드리는 걸로 만족하고 그 살려준 녀석들 보면 산란에 참여하든 안하든 대포할급이 돼서 저에게 잡혀줄 거예요 그 녀석들 잡아 먹으려 합니다. 한 마리를 떠도 좀 살점도 많이 나오고 지금 녀석들은 갑이 그러니까 뼈만 빼서 스케몽 용도밖에 안 되죠. 물론 스케도 맛있지만. <웃음> 수심, 얕은 데로 갔으면 10km 넘게 잡았죠, 오늘 같은 날. 이 정도만 나와줬다면. 한번 내리면 30m니까 내릴 때도 오래 걸리고, 릴링할 때도 배가 또 배들끼리 많이 모여있으니까 수심이 깊은 데서 올라온다는 게 다리 하나하나 정도 걸리고 릴링이 빠르다 그러면 다 떨어져 나가거든요. 오늘 뭐 많이 떨어뜨리진 않았는데 그래도 조심하게 되니까 자 오늘 9월 17일 갑오징어도 많이 나왔는데 아직 갑오징어 시즌은 아닙니다 마음에 안드는 말이지만 뒤에쏙바뀌는 말이 있습니다 어부는 물고기 어종을 씨를 못 말린다. 근데 낚시꾼은 말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인 즉슨, 작아도 모두 가져가니까. 낚시 인구가 점점 늘면서, 기본적인 하지 말아야 될 것? 양심에 조금 찔리는 것? 그런 것은 좀 함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먹죠? 점심 먹고부터 1시간 남지? 거의 2시간? 2시간은 아니 모르겠고 2시간 되려나? 이그 정도까지 구슬레기로만 그 했는데 잘 먹습니다 그니까 구슬레기가 그 어두운 색이 잘 먹을 때가 있고 오늘도 꽤 색깔을 많이 컬러를 많이 바꿨거든요 자, 러분들은다지판팩에넣고 아이스박스 앞으로 좀 가주세요 손 한번 보실게요 하나씩 손으로 시작합다 들리는 거 보니까 저도 정리해야되겠습니다 그럼 마음 다시 돌아으고 토하나리나 토하나리나 토으나리나토하나리리나리나리나토하담리나 토하나리나 토하나리나 나오는데 아쉽네요. 오늘 8시 9분 만조 2시 40분 간조 그랬는데 지금 들물일 겁니다 초들물 확실히 들물이 되니까 아, 한 마리만 더 잡고 에이, 그만하겠습니다 정리도 좀 해야되고 자가보징어한 마리 요건 제 기준에 방생 기준이 빠뜨하거든요 아, 네. 사장님 다, 다 챙기셨어요? 네? 다 챙기셨어요? 네예 이거 뭐저한 마리 가져가봐요 아 감사합니다 예제 기준에 딱딱 딱 면방생 사이즈네요 예. 아, 감사합니다 예예 예. 남다보니까 거의 거의 0말리씩 담아주네 빨리 빨리! 야, 어, 그그 안에! 꼭 안에... 찍어 그아 이거? 아닌거 이거 이거 이거 선장님왜 어, 이렇게 잘 잡으세요? 예? 너무 잘잡으요 <웃음> <웃음> 수심이 너무 깊어가지고한 10매나리 잡았어요 예예 4,500마리 잡았어요 수짐3 0매나한300 320마리 정도 되겠네요 갑오징어 좀, 하나, 전부 다 방생하고 했으니까 하나 둘셋 네. 고맙습니다 <웃음> 아. <웃음>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카운터는 311마리인데 갑오징어가 한 15마리 그 정도 잡힌 것 같습니다 네, 한 마리가 면방생 제 기준에 면방생은 아닌데 막막하게 이렇게 잡혔어요 그래서 조선님 드렸습니다 수십만 원안했으면 조금 잡았을 텐데 열심히 했는데 마리는 이거 밖에 안되네요 오늘은 멘트도 거의 안하고 잡는 것만 열심히 했는데도 <웃음> 제가 이거 밖에 이거 밖에 안되나 봅니다 뭐 다음에 분발해서 열심히 하면 더, 더 열심히 하면 되지 뭐자 수고하셨습니다